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그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뭐 서로들 그냥 눈만 쳐다보게 되면서 어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 이렇게 <웃음> 예뻤나 <웃음> 싶을 정도로 거리에 그냥 미녀들이 그냥 막 넘쳐나는데요. 어, 어, 뭐, 뭐,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SNS 이렇게 보니까 막 50대 막 이런 여성분들이, 어, 뭐 이렇게 스키니 진, 그, 그 뭐라 그럽니까? 이렇게 몸에 탈싹 붙는, 어, 그런 이렇게 날씬한, 어, 체형이 좋은 50대 여성분들이 마스크 이렇게 쓰고 이렇게, 어 가면서 이렇게 뭐, 어, 젊은 남성에게 번호 따였다고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막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얼굴 이목구비 중에서, 어, 이목구비, 눈, 코, 입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눈이 가장 예쁘기 때문이라고, 어,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한국 여성들의 눈이 크고 예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의 쌍꺼풀 그 쌍꺼풀 수술 실력이 그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몇 프로나 쌍꺼풀 수술을 할까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달 전에 그 얼굴 길이 재는 법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동영상의 댓글에 원장님 영상에 나오는 측정된 눈 가로 길이 평균 이랑 제가 집에서 자로 잰 수치랑 비교하면 되나요 제가 눈이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데도 영상 속에서는 평균 수치예요 그렇다고 얼굴 크기가 커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키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키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그 본인의 키가 작아 보이는 것 같은 위치가 되겠다 라고 답변을 단 적이 있었는데요 만일 그분 주위에 왼쪽과 같이 눈 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본인의 눈 크기 수치가 평균이라고 해도 뭐 별로 위축감이 어,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 주위에 온통 그 오른쪽과 같이 눈 성형수술을 해서 눈이 이빨이 커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동양인의 눈 크기라고 하더라도 그 위의 사례자처럼 본인의 눈이 아주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즉 본인의 눈 크기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작다고 느껴지는 것은 본인은 이런 눈인데 그 사람의 주위에는 이런 눈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약그 2년 전에 어 길거리 조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압구정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하에서 그 지나가는 여성들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주심히 어, 조사해 보았는데요. 물론 그때는 뭐 마스크를 쓰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어, 볼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한 95% 이상이 하나 이상의 성형 수술을 하는 하, 하신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나만이 아니고 뭐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뭐 윤곽도 하고 뭐 어, 어, 그런 어, 95% 이상이 성형 수술을 하신 상태였는데. 그리고 또그 제가 대학로에 그 해화역에서 한 30분을 이렇게 서 보았습니다. 거기 서서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 분들을 어, 어, 지하철역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 보았는데요. 그때는 약 50%의 여성들이 성형한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. 뭐 강남역은 뭐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압구정역의 95%와 해와역의 50%의 한 중간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십니다만 본뒤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이렇게 쬐깐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과연 조선시대 사람의 몇 프로나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진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초상화를 토대로 연구한 논문을 소개해드리면 인하대학교 성형외과 교실의 황건 교수님이 초상화에서 찾아본 조선시대 눈꺼풀의 형태라는 논문을 쓰셨는데요. 거기에 나온 논문 내용을 보면 총 101개의 초상화 중에서 20점에서 쌍꺼풀이 있었다. 즉 쌍꺼풀의 발현빈도는 20%이고 특이사항은 그맨 아랫줄에 보시다시피 쌍꺼풀을 가진 20명이 모두 남자였으며 여인상 4점 중에는 단 한점도 쌍꺼풀이 관찰되지 않았다 라고 결론이 나있습니다 그 저의 생각에는 초상화를 그릴만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고관대작일 테고 나이가 당연히 많을 터이므로 그 청장년기에 이렇게 어 얼굴이 어 늙어가면서 눈주름이 쌍꺼풀로 표현이 된게 아닌가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이 기생이 많겠으므로 남성과는 다르게 나이가 어릴 터이므로 쌍꺼풀이 적게 표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림을 초상화를 이걸뭐 어떻게 믿냐 사진도 아니고 어, 하십니다만 조선에서는 1호불사 편시별인이라고 어, 해서 어 이는 그, 그 윤두서의 그 초상화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털어락이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타인이다 별인이다 아 어,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. 어느정도 어 초상화를 보고도 참조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마스크를 쓴 여자는 왜 이뻐보이나 영상에서 자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인물화에서의 쌍꺼풀의 빈도가 1982년도에는 36%에서 여자가 쌍꺼풀이 있었는데 1990년도에 인물화에서는 47%로 증가되었고 2001년도에 인물화에서는 97%로 증가되었다라는 또 논문을 소개드렸습니다. 해 성형통계학적으로 어, 한국인 여성이 자연적으로 쌍꺼풀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32%라고 하였을 때그 강남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95%-32%는 약 63%가 그 쌍수를 했다고 이제 볼수 있겠고요. 그 쌍꺼풀이 이씨 태어난 그 32%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코성형이나 안면윤곽 수술을 한 것으로 어 그때 분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가슴 확대술은 이렇게 이 가슴 확대술은 어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통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